서로 지역이 다른 학교들끼리 서로 지역이 다른 학교들끼리 서로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예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어, 어떤 지역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로스에하면 이게 그 다음 시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서수형, 서답형 문제들을 풀어가야 돼요. 이게 선거에서 가장 최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악의 문제는 따로 있어요. 최악의 문제는 본문을 요기 요양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느냐면 빈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역시 고정을 시켜놨어요. 철자를 딱준 거야. 내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 있는데 불구하고 뭐야? 그 단어가 분명히 e 를시작한데 여기는 뭐야? 아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아이에 맞춰서 써야 돼. 그치? 그러니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도 사실은 단어를 고정시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건 영작 차원에서 영어의 어으로 영장을 써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아 이거 이거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여기가 여기가 내가 볼 때는 1번이야. 이쪽이 여기서 나와야 돼. 예상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기절을 갖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것스로라고 했지만, 이,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려면 뭐야? 예상되어진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전체가 되려면 이게 뒤에 나와야 돼. 진주어 될 가능성은 없나요? 기존에만 충분히 에너지 효율성 높이도 개조될 것으로. 이거 진주어가 될 가능성은 없는 얘기에요. 아, 앞에는 예상되어진다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하이라이트였는데, 가리오를 써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죠? x 스팩 피드. 그럼 여기 기존 쓰면 되니까 대철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래? 응. 음, 네. 그치 그럼 대철 속에서 이제 다시 또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어? 이미지 리스트 또는 이스 a 블 l i 트 그것도 기존에 라는 뜻이요 건축물은 컨스트럭처잖아. 네. 어? 건축물들이 에스부터. 이전의 부품들이 자, will be renovate. 배드될 것으로 renovate. 음. 예,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있잖아 순서. 뭐, 효율성을 높이도록, 높이는 거는 향상시키는 거니까, 어,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요? 인플루. 그지? 어. 아니, 면 뭐, 인헨스 같은 단어인데, 첫단가 2잖아. i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헨스는 못 쓰겠지. 아니, 이게 여기. 이루 시한다는 나왔어요. 뭐 이벤트 이게 형성시키다는 뜻이죠. 자, 에너지 효율성이고 에너지 뭐야? 효율성은 efficiency. 끝. 이러면 여러분들 6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6점을 획득하게 니요 이게 왜 나왔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송부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파트에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어 소수용 축제 예상. 할때질문을서 가르쳐준 게이정도 거야. 이리즈 s e 됐절 부문, 주어동사 나왔을 때 이거 단문으로 바꾸는 거. 이리즈 expected, 됐절. 이리지, 의, 무드, 됐절. 이리즈 d o t 됐절. 이런 것들. 그치?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이거 똑같은 거야. 어, 사람들은 기대해. 예상해. 이거. 예상된다 라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여기 왜냐면 이게 생각된 거거든요. 말이 되기 그문에그래문 원래는 They expect 대절이었던 거야. 이게 수동태가된 거야. They expect 대절을 수동태로 바꿔주면 봐봐요. 대절이 주원으로 나왔다가 뒤에 진주원으로 가보고 가져고 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b e e x p e c t e d 그치? By then은 생략. 이렇게 된거 아니야. 똑같잖아. 1이지 thought 대절이나 1이지 believed 대절이나 1이지 supported 대절이나 1이지 expected 대절이나 뭐가 달라? 다른 거 없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길게가 아니야. 단물으로 만들어갖고 나왔다면 기존의 건축물이가 여기 온단 말이야. e b t 스 t i m 컨셉 트가 여기 이 자리에 와. 그럼 여기가 뭐가 바뀌어? R로 바뀔 거야. R e x p e c 그리고 뒤에 will be 이하는 또 뭘로 바뀌냐면 to be r e n o v a t e 해서 투부동산으로 바뀔 거야. 이런 것까지도 연대해놓고 공부를 해놔야 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 중요해 왜? 그 왜? 영작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강조하잖아. 영작. 영역. 영작은 평소에 뭐다? 뭐의 반영이다? 직독직해의 반영이다. 직독직해. 이게 되면 왜 영작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지? 영작은 어렵게이접근하지말알잖 말이야. 우리가 해석할 때 결국 뭐야? 영어식 어순으로접근하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어? 기대되어져. 기존에 본 주문들이 배주될 것으로 향상시키도록 에너지 결성. 끝. 이렇게 연습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몸에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아어 몸에 배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습관이야. 자, 오와와. 똑같아. 천화벽. 우리말 뜻에맞게영접하지 오전. 언어가 멸종기계에 천한 사람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주어 아니야? 이게. 여기가 주어 나왔네. 이쪽 쳤잖아. 나와있잖아. 그 다음에. 그쵸? 그럼 얘는 뭘 꾸며주겠어요? 저 봐. 여기 봐, 여기 봐.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나 처한 이게 지금 관계동사자로거 아니야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여기겠니?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동사어민이 염려한다, 예를 들어 봐봐, 염려한다, 염려한다 아. 이게에처 사람들. 사람들이 꾸며줘 봐봐. 언어가 멸종이기에 처한 인덴젤드. 멸종이기에 처한 언어가 여기서 법적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후라고 쓰면 끝장난 거야. 후라고 써버리면 후라고 쓰면 사람들이니까 후선생이 이거 뭐야. 완전한 그래. 분쟁이. 후씨면 완전한 분안 되잖아. 언어가 멸종이기에 처한다는 얘 언어가 어떤는데그 사람들이 언어인 거지. 명사가 나왔잖아. 후지가 들어가야 된다, 맞아? 이게 포인어 아, 알겠네? 응? 네. 후수면 안 돼요. 후수면 아, 이게 나왔잖아. 이거 꾸며주는 그 사람들 선행사가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언어일 거 아니야? 선행사가 피플니까피를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어휘도 갖옷어입혀 조각도 없는 데고 어, 그럼 뭐예요, 거 설명된 거지? 어 술결부터 봐야지. 알겠어? 그래서 언어가 외종 위기 치한 사람들은 자 걱정한다, 됐죠? 지웠죠? 뭐에 관에서 문학적인 응. 유산의 상실을, 유산의 상실을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L 주었나요? 이거? 로스. 로스형이야, 로스. 네네? 로스. 그러면 네. 뭐라고 했어? 어? 상실. 유산의 상실. 유산은 뭐야? 정체성이 나와 아이덴티. 문화적 유산. 그래서 유산은 철자를 아 이것도 철자를 줬었어요. 시험 문제는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안 줬네. 볼안 줬는데. 문화적 유산 유산. Heritage. 그죠? h e r i 맞지? 유산. h e r i t a g 문화적 유산. 이게 다뭘 보여주는 거야? 이런 보여주잖아. 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서 다시, 자, 찌독찌개를 한다고 합시다. 찌뚝찌개 연습을 해보세요. 찌뚝찌개 연습 해야 될거 아니야. 해봐. 음.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언어는 위에, 어, 뭐야, 뇌중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 걱정합니다. 모에 관해서, 상실에 관해서, 뭐의 상실이야.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뭐의 상실, 어, 문화적 유산의 상. 됐지? 결혼식을 꿈어서 연습을 해놔야지. 내가 평소에 얘기한 대로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 뭐야.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어? 너희들은, 어, 지시한 대로 직격직케를 가지고 영향 연습을 계속 했을 때에게 어? 수면이 가능성이 있대. 아, 시어 크로스 체크체입니다. 중고에서 나왔던 문제, 충안고에서 체크하고 충안고에서 나왔는데, 중고에서 체크하고 서로서로 교차해요성고 선이 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유형을 보면 그 다음 학기에 또는 그 학기 기말 중간, 중간에 있으면 기말에 아, 요런 유형으로 다른 학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도 앞쪽 쪽에서 나왔던 문제를 던졌는데반포에서 나온 거예요. 기말에는 그죠? 어, 기말에반포에서 그 나왔던 문제를 다시 보면 측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크로스 체크 하다 보면 되게 없는 것들이 많아 서로 서 그래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대비 그다음 에 평소 이렇게 훈련할 때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하니까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몸을 배서 나와야 된다고 지금.